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2017년 한해는 신생 장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 하나로 게임업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fps 게임에서 파생되어 시작된 모드 하나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 신대륙을 개척하는 것 마냥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해성같이 등장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가 2012년에 폭발적으로 흥행한 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표방한 수많은 MOBA 게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와 정말 비슷한 식을 써가면서 제작한 게임도 있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 특정 타겟을 저격하고 만든 게임 등등 MOBA류 게임들이 다양하게 시장에 우후죽순 풀려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사이퍼즈, 베인글로리, 자이겐틱, 하이퍼 유니버스 등등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강렬한 시장 속에서 소리소문 없이 잊혀져간 게임들도 많았죠. 그렇게 지난 2012년부터 오버워치 출시 이전까지 MOBA 아니 뭐 사실상 롤은 압도적인 시장 지분을 가지고 시장을 꽉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오버워치의 등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하이퍼 FPS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죠. 허나 흥행을 1년가량밖에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이퍼 FPS 게임들은 시장에 많이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오버워치를 이길 자신이 없었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 같네요. 그리고 2017년 배틀그라운드의 해성같은 등장으로 인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급부상하였습니다 이 점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감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그리고 2018년인 지금 바야흐로 대배틀로얄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해성같은 등장으로 배틀로얄 장르의 주가는 마치 비트코인 마냥 폭등하였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h1z1이라는 게임이 있긴 했지만 그들만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렇다보니 h1z1은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스팀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었으며 애초에 장르 자체가 마이너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h1z1 외에는 눈에 띌만한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H1Z1은 어차피 여기 아니면 갈데 없잖아 라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버그픽스는 뒷전에 그저 상자 팔기에 바빴으며 손댄다는 오리지널 생존모드는 몇 년째 감감무소식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똥을 울며 겨자먹기로 퍼먹고 있던 유저들은 정상적인 음식에 매우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앞엔 배틀그라운드라는 새로운 배틀로얄 게임이 등장하였죠.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이 똥만 열심히 퍼먹던 유저들은 새로운 식당에 오픈했다고 하니까 일단 똥보단 낫겠지 하고 하나둘씩 몰려든 것이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대형 레스토랑이 되어 미국의 2호점까지 내버린 초흥행을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로써 배틀루알이라는큰 레스토랑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엄청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죠. 그동안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열심히 똥만 먹던 사람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이 국산에서 제작된 음식이라고 하니 가히 김치 워리어의 뒤를 잇는 두유노우클럽에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샷다 내려! 나 오늘 집에 안 가! 이렇게 해성같이 등장한 배틀그라운드의 큰 흥행은 시장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애초부터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은 큰 흥행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 특성상 많은 유저수를 동반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를 늘리기도 좋았으며 반복적인 게임에도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맵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등등 이미 h1z1으로 인해서 검증된 장르 였죠 하지만 이런 잘 깎인 선로 위에 h1z1은 이미 선로를 독점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었으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저 깔깔깔 웃으면서 하늘 자전거나 딱 하나 놓고 알아서 굴려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블롤은 이 선로가 실크로드라는 걸 알아채고 열차를 설치해버립니다. 당연히 유저가 몰릴 수밖에요.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배틀룰할 2호선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몰리면 말썽이 있기 마련이고 탑승객이 많아지면 어디서나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신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fps 게임들은 잘나가는 게임이든 못나가는 게임이든 유저수가 없는 게임이든 핵이 없는 게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fps에 정말 핵이 없이 클린한 게임이라면 둘중 하나입니다 개발자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핵을 원천 봉쇄하고 있거나 핵쟁이들이 핵을 쓸 가치도 못 느끼는 쓰레기 게임이거나 뭐 아무튼 h1 z1보다 조금 더나은탈 것을 제공한 배틀로얄 2호선이지만 급하게 내놓은 구석이 없지 않는 것 마냥 운행마다 삐그덕대는 열차의 민폐 탑승객에 대한 미흡한 대처 수용할 수 있는 탑승객의 수를 넘어버려 허구한 날 임시 중단하는 열차 그걸 보고 질려버려 열차에서 하차하거나 탈 생각도 안하고 갈아타는 탑승객 등등 마치 퇴근시간에 2호선을 보여주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포트나이트라는 배틀로얄의 3호선이 뚫렸습니다 초창기 2호선을 개통했던 배틀그라운드에게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당하지 않았지만 3호선의 개통을 매우 불편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 지하철을 개통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 회사에서 3호선을 개통하고 있으니 확실히 뭘할까 배신감도 들고 충분히 위협도 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불편한 이용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기록까지 세울 만큼 흥행한 2호선의 인기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3호선의 개통을 한 포트나이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2호선에 있는 유저들이 어떠한 불만을 품고 있는지 또한 아직 선뜻 2호선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탑승객들이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급조해서 만든 2호선의 열차와는 다르게 이미 자동차와 비행기 등등을 만들었던 기술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춘뒤에 3호선을 개통하였고 한곳에 몰려있던 유저들은 순식간에 양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입해보면 쉽게 결론이 납니다 실제로도 현재 2호선은 서울 대부분의 주요 거점을 지나쳐 2호선에 거주한다면 서울 어디든지 쉽게 갈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호선은 주요한 생활의 라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마다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몰리고 답답하고 내 자리도 없어서 서서 가야 하는 등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러나 2호선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서울의 주요 거점의 몇몇 부분을 지나치고 열차도 넓어 사람들도 많지 않으며 언제나 타도 편히 앉아서 갈수 있고 자리마다 충전기도 배치해둔 지하철 2.5호선이라는 라인이 개통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2호선과 2.5호선으로 양분되거나 2.5호선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2호선을 이용하는 탑승객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쉽게 도출되는 시장 동향이라고 볼수 있죠 재미도 재미지만 단점을 보완한 어떤 것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쉽게 주저없이 새로운 단점을 보완한 물건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현재 2018년 초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가 배틀로얄이라는 지하철 탑승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지금 많은 게임 회사들이 3,4,5호선 등등의 호선을 뚫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한 건 별로 없지만 이 하나는 정말 열심히 털던 현재 배틀로얄 게임들은 그냥 100명 모아놓고 하는 총질 게임이고 전략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400명을 꼬라박을 수 있는 넓은 맵과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메버릭스 프로빈 그라운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오버딘스 아니 팔라딘스도 자사의 게임에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확실히 다른 게임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좀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모드를 제거하고 개별적인 게임 출시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트위치에서 핫했던 유저들끼리 통수에 통수에 통수를 치면서 정치질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배틀로얄 게임인 SOS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장, 핵폭탄, 보급품 위치, 각종 버프 등등을 디렉터라는 한 명의 유저가 조정할 수 있는 정치질이 직접적으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최순... 아니, 가윈 프로젝트라는 게임도 스팀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왜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다잉라이트도 다잉라이트의 배드블러드라는 배틀로얄 모드를 출시함으로써 배틀로얄이라는 지하철에 하나의 선로를 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금미래를 배경으로 한 배틀로얄 게임인 아일랜드 오브 나인 유명한 게임이죠.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또한 최근에 배틀로얄과 관련된 태그를 가진 파일명들이 발견되면서 글로벌 오펜시브에도 최근 트렌드인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틀로얄이라는 지하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2018년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많은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출시되고 또 출시 예정 중입니다. 제목에 써있듯이 2018년은 대배틀로얄의 시대가 될겁니다. 2019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마찬가지일거고요 많은 게임들이 사라지고 많은 게임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중에서는 배틀그라운드나 포트나이트처럼 큰 빛을 받을 게임들도 등장할겁니다. 비록 지금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해봐야 H1Z1,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3개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언제나 한가지의 장르를 선점해버린 게임은 넘어서기 힘들듯이 이런 선점 게임을 넘어서기 위해 앞으로 다양하고 어떤 새로운 배틀로얄 게임들이 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